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메기가 벌써 먹이를 다 먹었네요 다 먹기까지 2-3주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먹이를 잡으러 가기 전에 환수를 해줬어요 수초 찌꺼기가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환수를 다 해줬는데요 메기가 좋아하네요 기분이 좋아지면 저렇게 나와서 놀아요 약간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네요 최근에 2cm가 더 자란 것 같아요 32cm 정도 되어보이죠? 3주에 한 번은 물고기를 잡아요 지금은 영하 10도인데요 강이 얼었네요 <웃음> 얼음 밑에 물고기가 있어요 보통 겨울에는 얼음을 깨주면서 잡아야 합니다 딱 좋은 얼음을 찾았습니다. 얼음을 살짝 밀고 가자. 오! 10마리 넘게 잡혔네요 호르 밑에 숨어있어 안돼 다 도망간다 비로이 오. 딱 메기가 먹을 만큼만 잡아야겠죠? 이 친구는 너무 크네요. <웃음> 이번 봄에 산란을 해야하니 보내주도록 하죠. 어우 되다 잡아온 물고기들은 온도만 맞춰주고 넣어줍니다. 세상에 물고기가 많아지니 부유물이 다시 올라와요. 필터기를 넣어줘야겠어요 필터기를 넣은것을 저는 안좋아하는데요 요렇게 물고기가 숨어버리면 매기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 소식에 매기킹이 나왔네요 나랑 놀자 반갑게 인사해주는 모습이죠? 나는 맥이킹이라고 해 우리 맥이킹은 부끄러움이 많아요 집에서 잘 안나와요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랑 놀아줄 물고기 찾아요 아저씨 너무 큰데요? 아저씨는 착한 맥이야 맞지? 나는 물고기 안 먹어. 아저씨 착한 맥이었군요. 그럼 그럼. 헤헤. <웃음> 오늘도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갈견이 피라미 밥 먹을 시간입니다. 오 겁나 맛있죠 맛있게 잘 먹네요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요즘 매기가 먹성이 좋아서 절반이 사라졌더군요 나는 착한 맥이야, 헤헤. <웃음> 배가 빵빵하네요. 이건 맥이 응가입니다. <웃음> 다음에 맥이 집 리모델링을 해줘야겠어요. 여러분들 안녕.